안녕하세요. 닥터 설레임의 강정화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. 리프팅 레이저입니다. 제가 병원을 오픈한 지 9년 정도 됐는데 프로 리프팅 러로서 리프팅 시술을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살이 좀 많거나 좀 어떤 특정 부분의 지방을 파괴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 하이프 계열의 울세라라든지 슈링크 라든지 리프테라 이런 장비를 받는 게 좋고 볼살은 많진 않지만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좀 교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 리프테라 A 같은 게좀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뭐 결혼식이 있고 근데 한 번에 뭔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젊은 층의 피부가 얇고 볼륨이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피부 결도 좋아지고 짱짱한 느낌이 나는. 많은 거는 써머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써머지 이런 걸 받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냥 유지하는 요법으로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좀 가성비가 좋은 고주파 장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주파 장비 같은 거는 피부가 두껍거나 볼살이 많은 사람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얇고 볼살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모공이 두드러지고 그런 사람들은 슈링크라든지 하이프 장비만 받으면 겉만 약간 좀 너덜너덜 거리는 속은 텅빈 그런 느낌을 받으면 같거든요. 그럴 때는 마이크로 니들로 된 스칼렛 유의 고주파를 받아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엄마 나이 정도 되면 뭐 시술을 해오신 분도 있고 안 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꾸준히 시술을 받지 는 않았지만 우리 딸 아들의 뭐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하고 싶다고 라 했었을 경우에는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실을 가지고 좀 넣으면 훨씬 더좀더 더 만족도가 좋은 시술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사실 나이별로 피부 타입별로 리프팅 시술을 받는 게좀 다르긴 하긴 데 하거든요. 제가 사실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런 리프팅 장비를 내가 궁금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받아본 적도 있고, 뭐 우리 병원에서 사실 시술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하이프 장비라든지 이런 뭐 고주파 장비라든지 이런 리프팅 시술 같은 경우는 뭐 실리프팅도 마찬가지로 받으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석달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걸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마 한석달 정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. 도움 되셨나요?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